자, 롱썰렁하다시작롱너 롱, 롱, 롱. 너무 잘하니까 이제 뜨겁다, 덥다. 열의 이 열. 음. 열이니까 열, 열 받았다, 열. 이열 자예요. 열 받았다. 근데 니을이 빠지니까 뭐만 남아? 뎌만 남아. 근 그러니까 니을로 승부를 거는 건데 어떻게 가냐면 혀가 절대 천, 천장이나 이는 담아 안 돼. 으 어려 어려 어려 이 어려워. 중국사람도 어려워. 중국사람도 80%, 70% 어려워. 르! 르! 르! 르! 르! 미을 발음이 소리가 나야 돼. 안닿고. 르! 르! 어, 르! 르! 어려워 이게 가장 어려운 거야? 중발람 중에 가장 어려운 거야. 이걸 하면 중국어를 마스터하는 거지. 르! 앞뒤로 그냥 문장 봐서 알아맞추나 봐. 어, 그렇지. 르! 르! 르! 르! 르! 다음은 다른 소리가 돼. 부상해 자 불어 아, 불어 이게 안 덥다 불어 불어 말도 아니고 정말 불어 열받아서 정말 불어 렁러 이게, 이게 어. 렁은 렁 이거 춥다 아, 그래.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자, 뜨거워 나, 부러! 부러! 부러! 아 뜨거워봐 나와 뜨거워봐 불어 불어 뜨거워더니 아,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걸 그대로 옮긴 거야 뜨거워 이거 으아. 어. 르르자가 빠졌어. 르! 르! 르어. 르! 르! 르. 러. 르. 러. 맞았어요 어, 됐어. 르! 어, 좋았어어 아. 좋았어. 르! 뭐 르! 러. 벽 밑으로 떨어져. 르! 어. 아, 호 어, 그렇지. 뭐어뭐어 어. 그렇터지다 부르 터지다 생각해요. 어 어. 뭐어이거 그래서 지금 나중에 가 듯. 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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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 놀러 놀러 놀러 놀러 시작 놀러 놀러 놀러 놀러 아 선생님 한번 시켜볼게요 뜨거운 거. 시작 불러불러 놀러 닷송 티하하하하라요다 써. 불어 불 하하하하 티 하하하하 티아하하래티아래하래티하래하하래하티래하하 하하하 티 하하하 하 그래서 아래아라고 한건 뭐냐면 혀를 아래쪽으로 아아 하고 가요 러! 러! 러! 러! 러! 러! 통과! 잘하잘 다시 해봐 닿았어, 닿았어. 아, 러! 부산사랑이래 시작! 러! 닫어 닫어 저거는 사투리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스마트 갑니다 시작! 러! 닫어 위에가 처음 닫지 처음 <웃음> 처음만 뒤는 괜찮은 처음이 닫어 시작! 러! 르! 르! 르! 르! 하면서 입이 벌어져야 돼요 르! 르! 르! 르! 르, 르, 르 어, 오케이 르, 르. 어, 그래야 르. 르. 안 붙어 어, 어 혀를 파, 안 닦게 공간을 확 만들어줘야 돼요 르! 르! 르! 응 좋아졌어 음, 오! <웃음> <웃음> <웃음> 어! 대단해 오! 참빵! 오 감독하니 <웃음> 선생님버고 진짜 진짜 잘할 것 같아 예, 예. 자 찐부찐부찐찐 찐부찐 부찐찐 연부연부연연, 뿌부연부연뿌옌 원자인데 웬 수를 생각해야 되고요 웬뿌옌뿌이뿌옌러뿌러뿌러뿌러러뿌러뿌러뿌러어이래 예. 어, 이거 진짜 한국 사람 유학 같아 사람도 제대로 못해 좀 시켜봐야 되겠다 어, <놀람> 어 시켜보면 탁 탈로 나자러러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 도 없어 러 여기서 다 탈로 나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 o n 로, o n g l o 이제 할수 있다는 y o 기 n g I should h a v 요 d o n 하나. 찐하하 찐, mean, 이이렇나나는는거 t 찐찐 부찐 부찐 찐 a 웬. t i 웬. 웬. 부 웬. 웬. u t i 웬. t h 부 웬. a y Yen, when, b o 밑에 h e n y e a 부 w h 이것만하면끝나는거예요 자, 고시두고 놔두고, 놔두고, 놔두고, 놔두고, 놔두고, 놔두고, 놔두고, 놔두고, 놔두고, 놔두고, 놔 r 러 불러 r 러 불러 r 러 불러 r 러 불러 r 러 불러 불러 불러 불러 불러 rock, rock, r o 지 k rock, rock, 불러 불러 r o 양 k rock, rock, rock, rock, r 이 c k rock, rock, 불러 불러 롱냥냥 그렇지 냥 하면 안 되잖아 아하, 잘한다 이제 뭔가 맞추 간다 대단하다 어. 대단해 희망이 아, 보여요 다시 앞으로 가면 갑니다 되고요. 시작 짐왼롱롱냥 이거 가 스타카토를 쳐줘야 돼하나하면돼롱롱롱롱 아, 박스 소리 질러 롱롱자 시작 짐 w 롱 o n g 이 e n 하 e n Yen, Yen, Yen, Yen, Yen, Yen, Yen, 요 진, Yen, y 롱롱 Yen, Yen, y e e n y e e n y 롱 시이자이 어, 아니 롱. 롱. 롱. 롱. 어, 그렇지. 롱. 롱. 한 시작. 희망을 주는 클래스라 아 이게 제일 잘하니까요. 막사람들 희망을 얻어, 야이야또 잘하는 거야 이 거면 어아줌마도 진짜 잘한다. 네. 자 찐. 찐.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세번 시작. 예. 예. 예. 예. 자다 예. 어 이렇게 시작. 예. 어 예. 예. 예. 예. 예. 예. 이부터 쭉 밑으로 꺼지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어. 어. 어. 진. 예. 쯔. 어. 어. 아. 예. 롤. 어. 롤. 어. 롱. 어. 양. 예. 착갑니다 시작. 쯔. 예. 롤. 아 롤. 어. 롱. 양. 어. 이게 쉽지 않은데. 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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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는 목소리는 20대야. 여매 여매 여. 여매 여매 여. 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 예, yeah, 너무 됐어요. 예. 너무 너무 됐어. 라라 다, don't think we can.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회 자, 자, 자, 자, 자, 회 자, 자, 자, 왜이 i 다른거죠? t w a i 회이 회이 t 이 a 이 회이 a i t wait, 회 a 회 t wait, w a i 회 wait, wait, w a 이 t w a i 자 wait, wait, wait, w a 이자 wait, w a i 회 시작. 회. 회. 회. 회. 이를 치지 말고. 회이 그렇죠. 그거지. 그나마 살았어요. 회이 자, 이제 이제 신도가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요. 회. 회. 회. 거? 노회. 이건 할수 있다. 会嘿嘿我会我会嘿没关系这能